오늘은 2주차 강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유인물 받았죠 유인물은 앞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상비하면서 수업 들을 때 반영하시고 자습할 때도 좀 쓰시면 돼요 암기사항을 하지 않으면 중개사법 고득점은먼 일입니다 꼭 근데 많지 않죠 앞뒤 한 장이잖아요 네. 오늘은 이 3장 하겠습니다. 3장. 교제는 34페이지고요. 준비됐습니까? 자, 34페이지 타이틀이 어떻게 되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라고 되어있죠. 해석을 해보면 중개사무소를 열때 가게를 열때 등록을 받는 거다. 허가를 받는 거다 그런 얘기죠 가로 1번 한번 볼게요 가로 1번 공인중개사법은 밑줄쳐요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뭘 하고자 해요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면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해야 된다 밑줄쳐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을 해야 한다 해도 되고 뭐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 해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자 여러분 개인 택시 영업하려면 운전면허만 있으면 돼요. 택시 면허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중개사 자격만 있으면 중개업해요 등록도 받아야 돼요. 등록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격도 있고 다음 단계로 등록도 받아야 된다. 자, 우리는 등록의 의의와 성격을 먼저 볼게요. 자, 주목하시고요 우리 중개사법 구조 1항을 보게 되면 중개업을 영위하려면 뭐 해야 된다? 등록을 해야 된다.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등록을 해야 종교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등록 안 하면 종교업 할수 없어요? 다시 등록 안 하면 종교업 할수 있어요? 할수 없죠. 등록을 해야 종교업 할수 있죠. 운전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나요? 네, 운전 면허가 있어야 적법하게 운전을 하죠. 아니 그 무면허 운전 뭐 하는 것은 운전에 해당되지만 우리가 말하는 건 뭐뭐 할수 있다 뭐뭐 할수 없다라는 것은 적법하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격증을 빌려줄 수 없다 등록해야 종교할 수 있다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이렇게 적법하게 얘기를 해야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이 뭐냐 이거죠 등록은 금지를 풀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지금 종교업이 허용됐어요?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금지되어 있죠. 지금 현재 김포시 사호동에 사무소를 차린 사람, 김포시장한테 등록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금지되어 있어요? 풀려 있어요? 풀려 있죠. 여러분은 지금 현재 금지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금지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종교업할수 있도록 하는 행정처분이다 그런 얘기죠. 자 풀어주는 건 개인이 풀어줘요? 행정관청에서 풀어줘요? 행정관청에서 풀어주니까 금지를 풀어주는 처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여러분은 지금 다 금지가 되어 있고요. 자 등록의 성격을 좀 보고하겠습니다. 등록은 무슨 요건이다? 적법 요건이다 그러죠. 이게 무슨 뜻인가? 자 등록하지 않고 중업을 해요. 등록하지 않고 중업을 하면 그것은 위법해요? 적법해요? 위법하죠. 그런데 만약에 등록을 하고 등록을 받고 중개업을 한다면 그 중개업은 어떻게 되죠? 적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등록이라고 하는 것이 위법한 중개업을 적법한 중개업으로 만들어주죠. 그래서 적법 요건이다, 그래요. 등록 안 하고 중개업을 했어요. 등록 안 하고 중개업을 하면, 자, 그로 인한 거래계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죠. 그러니까, 무등록업자가 중개를 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계약은 유효입니다. 등록하고 중개업을 했어요. 그로 인한 거래계약도 뭐죠? 유효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등록은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런 얘기죠. 위법을 적법하게 해줄 뿐이죠. 다시 한번 등록은 적법요건이다 효력요건이다 적법요건이죠. 한번더 등록 안 하고 종개하면 위법 적법 위법하고 등록을 하고 중개하면 적법 등록 안 하고 종개를 해도 거래계약은 유효 무효 유효. 유효죠. 등록하고 종개를 해도 유효고 따라서 등록은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위법을 적법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적법요건이다 그래요. 다음으로 기속적 행정행위란 말이 나오는데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신청합니다. 여기가 김포시장이에요. 김포시장에게 요건을 구비해서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개사 자격도 취득하고 교육도 받고 사무소도 갖췄죠자 이렇게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등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등록을 받아줘야죠. 요건을 갖췄을 때. 그런데 중개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죠. 교육받지 않았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않았잖아요. 그럼 등록을 거부하겠죠.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성과자이고 미성년자죠. 그러면 등록을 거부하겠죠. 그렇지 않다면 등록을 받아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 번. 요건을 갖추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없어요? 등록을 거부할 수 없어요. 받아줘야 됩니다. <웃음> 자, 세 번째. 3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대인적 성격이다, 그럽니다. 등록을 내주는 건 사람 보고 내줘요? 물건 보고 내줘요? 사람 보고 내준다, 그런 얘기죠.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예컨대, 가이라는 사람이 건축허가를 신청합니다. 뭘 신청한다고요? 건축허가를 신청한다. 그러면 관할청에서 허가를 내줄 때 건축허가 내줄 때 사람 보고 내줘요? 땅 보고 내줘요? 땅 보고 내주죠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으면 사람 보고 내준 게 아니니까 나중에 그것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죠. 자 예컨대 의리라는 사람이 중겹을 하기 위해서 등록을 신청합니다. 이렇게 등록을 신청하면 자 등록을 내줄 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교육을 받았는지 정과자인지 이런 걸 확인하죠. 따라서 등록을 내줄 때는 사람 보고 내줘요? 물건 보고 내줘요? 사람 보고 내주죠. 그럼 등록을 받았다면 그것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운전면허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았다 양도할 수? 자, 건축허가 받은 건 넘어가 안 넘어가? 넘어가죠.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 토지거래허가 내줄 때 사람 보고 내죠 땅 보고 내죠 땅, 땅 보고 내주죠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운전면허 종교 등록은 이전성이 없다 따라서 양도되어 안 되고요 사망했을 때 상속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상속되면 뭐 한번 자격증 따면 10대가 3대가 뭐. <웃음>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격을 좀 알아보는 거니까 가볍게 보시면 돼요. 다시 한 번. 등록은 사람에 대한 거다. 사람에 대한 거다. 따라서 한 사람에게 전적으로 속하는 성질을 띠기 때문에 이전성이 있다 없다? 없다. 양도되어야할수 없다. 그리고 한번 등록을 받으면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가면 돼요. 취소될 때까지 가면 돼요. 자 운전면허는 중간에 갱신 받아 안 받아? 봤습니다. 운전면허는 10년마다 갱신받지만 등록은 갱신받지 않아도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가볍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35페이지까지 간단하게 살펴본 거예요. 자 그러면 35쪽에 네모 2번 등록 절차부터가 본격적인 시험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주목하시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좀 덥지 않습니까? 오늘 날씨가 풀려가지고, 에어컨 좀, 좀 줄여달라고. 해주세요. 원래 사만사원 그러죠? 3일 춥다, 4일 따뜻하고 그런데 계속 춥다가 오늘 좀 따뜻한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여러분이 올 연말에 시험에 합격할 거죠? 네. 네, 합격하면 내년에 사무소 낸다. 그 사무소 낼때 어떻게 하지? 그거를 여러분이 상상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일단 절차를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뭘 갖춰야 돼요? 등록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근데이 등록요건을 다른 말로 등록기준이라고 해요. 등록요건 같은 말로 뭐라고? 등록기준. 그러면 그 등록요건, 등록기준은 사전에 갖추는 거예요? 사후에 갖추는 거예요? 사전에 미리 갖추는 거죠. 그점 한번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등록은 누가 신청하느냐 공인중개사와 법인만 신청할 수 있어요 이따가 다시 볼 겁니다 다시 한번 공인중개사 법인 두 가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바로 등록 신청하면 이걸로 하는 거고 회사를 설립해요 중개회사 그래서 등록을 신청하면 법인으로 등록을 신청하는 겁니다 자 등록을 신청해요 등록을 신청한다 했을 때 아까 우리가 이 등록을 뭐라고 했죠 이 등록 금지를 풀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등록이 뭐라고요 금지를 해제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연결하면 어떻게 되죠 금지를 풀어달라 신청하는 겁니다 뭐 해달라고 신청한다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은 지금 중기업이 풀려있어요 금지돼 있어요 금지되어 있으니까 내년 이맘때를 지나서 2024년에 등록 신청한다는 건 금지를 풀어달라 신청하는 거예요. <웃음> 자 신청할 때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도 내야 됩니다. 자 등록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하겠죠. 서류 심사도 하고 그 다음 전과자인가 이런 것도 확인하고 요건에 적합해요. 그러면 등록 처분을 하겠죠. 이 등록 처분을 하면 곧그 등록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며칠 내 해야 된다고 그랬죠? 등취리. 등취리. 칠뜨기, 등취리. 자, 며칠 안에? 7일 안에 해야 됩니다. 어, 친구가 집을 샀어요. 그럼 물어볼 때, 너 언제 집 샀어? 등기는 쳤어? 그러죠. 자, 등기를 친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장부에 기록하는 거니까 등록도 친다 그러죠. 등기부에 기재하는 걸 등기. 대장에 기재하는 걸 등록. 그러니까 등기도 치고 등기도 치고 그러죠. 치니까 며칠 안에? 7일 안에. 등록 처분을 받으면 그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때부터 개공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등록의 효력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뭐가 됐다고요? 개공. 그러면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훗날 등록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등록의 효력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더 이상 개공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얘기죠. 효력이 발생하면 개공, 효력이 없어지면 더 이상 개공이 아니다. 그러면 등록 신청을 하면 등록 통지를 해줘요. 등록이 됐다라고 그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바로 종겹을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하냐? 보증 설정을 해야 됩니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증 설정을 해서 신고를 해줘야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자 보증은 등록 요건에 있어요? 없어요? 보고 대답하세요. 이거 다 보여줬잖아요. 어, 다시 한번 보증은 등록요건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해당하지 않죠. 않죠. 자 문제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사전에 보증 설정에서 증명서를 첨부해야 된다. 틀렸죠? 자 보증은 등록 신청 전인가요? 등록받고 나선가요 아, 등록받고 등록 나서하죠. 이거 조심하세요. 자등 보증 설정 신고를 했어요. 나 보증 설정 했다라고 신고하면 관할청에서 확인하고 등록증을 줘요. 네, 자 등록증을 줄 때는 어떻게 하냐? 지체 없이 줘야 돼. 이거 확인하고 지체 없이. 여기는 며칠내? 7일 안에. 여기는 지체 없이. 자 등록증을 받으면 개공이 된가요? 됐는가요? 등록 처분했을때 개공이 됐나요? 등록 처분했을때 개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 등록은 이미 확보를 한 거예요. 등록을 확보했고, 이건 등록증에 불과하죠. 여러분이 올 연말에, 즉, 10월 말일날, 10월 말쯤에 시험 보고, 11월 말일날 합격자 발표가 났어요. 자, 합격자 발표가 나면 자격을 취득한 거예요? 자격증을 받아야 자격을 취득하는 거예요? 다시. 합격자 발표가 나면 자격을 취득한 거예요? 자격증을 받아야 자격을 취득하는 거예요? 합격자 발표나면 자격을 취득한 거죠 자격증은 증명서에 불과하잖아요 저는 지금 현재 운전면허가 있습니다 운전면허 있다고요 면허증이 없어요 면허는 있는데 면허증이 없다고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걸렸어요 경찰이 면허증 제시를 요구합니다 면허증이 없잖아요 또 내가 면허증 없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경찰이 나보고 무면허 운전이래 무면허 운전이에요 아니죠 뭐예요 면허증 미소지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가 뭐예요 면허가 있는데 면허증이 없는 거죠 뭐가 있고 면허는 있고 면허증은 없는 상태죠 좀 대답 좀 해봐 제가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면허를 취소합니다 면허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면허 취소가 뭐예요 면허를 뺏어간 거잖아요 면허증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면허증은 있잖아 그러면 이사람 뭐야? 면허는 없고 면허증은 있죠 지금 그럼 면허증 반납해야 돼 그럼 면허증 반납하러 갈때차 가지고 가면 바로 오면허 운전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 아까하고 반대로 면허증은 있지만 면허는 없잖아요 다시 여러분이 합격자 발표가 나면 자격을 취득했다 안했다 했다, 했다. 그 다음에 자격증은 10일 있다, 15일 있다, 20일 있다 받잖아요. 그, 그건 증명서에 불과하죠. 이해됐나요? 네. 등록은 언제 취득했어요? 이때. 등록증은 언제 받았어요? 이때. 그럼 요 구간은 등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등록증을 받기 전에 여기서 영업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영업을 하면 무등록 종교업이다, 아니다. 아니죠. 등록증이 없지. 등록은 있죠. 이해하셨어요? 네. 더 이상 설명하면 여러분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것 같아. 자, 등록증을 받았으니까 이제 적법하게 업무를 개시할 수 있겠죠. 개업식하고 영업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뭐 해야 돼요?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인장 등록. 그럼 보셔요. 보증 설정, 등록증 교부, 인장 등록은 무슨 요건이에요? 업무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이죠 이리 돌아갑니다 공인인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 교육을 받고 사무소를 확보하는 건 등록요건이죠 등록요건 이런 것들은 등록요건이에요 업무 개시요건이에요 업무 개시요건이니까 이 보증 설정이라고 하는 걸 앞으로 끌고 오면 돼 안돼 안된다 지금 그얘기예요 근데 이런 확실한 이해가 없이 그냥 이걸 눈으로 봤다고 해서 문제를 냈을 때풀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 자, 다시 돌아가 보죠. 등록의 효력이 발생했어요. 등록 후, 여기가 등록이 된 거거든. 자, 등록 후, 등록 중 교부 전.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영업하면 무등록 중교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개시하려면 보증도 설정했고, 등록증도 받고, 인장도 등록하고, 일을 시작해야지, 여기서 시작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 보증 설정 안 하고, 보증 설정 안 하고 업무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등록을 취소당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을 안 받고 영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 인장 등록을 하지 않고 업무를 시작했죠. 그러면 업무 정지 받을 수 있어요. 자 보증 설정 안 하고 영업하면 어떻게 된다고?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예요 등록증 받기 전에 영업하면 어떻게 된다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줍니다 그리고 인장 등록 안 하고 영업하면 무슨 사유? 업무 정지, 정리, 영업 정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를 갖추고 해야 돼. 세 가지. 보증도 설정하고 등록증도 받고 그러고 시작하란 얘기예요. 오늘 집에 3시에 갈줄 알아. <웃음> 자 그러면 이런 절차에 입각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35쪽을 보시면 등록 절차 첫 번째 에, 마름모죠? 마름모. 마름모 1번 등록 신청자가 있습니다. 가로 1번 공인인교사와 법인. 공인인교사의 동그라미. 법인의 동그라미. 아닌자의 동그라미. 그리고 읽어요. 체크된 것만. 시작. 공인인교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주목하세요. 책은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 중개사법 구조위향을 보면 공인인교사나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아닌 자는 할수 없대요. 자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공인인교사와 법인만 등록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이쪽에, 이쪽에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와 법인이 있고, 자, 이쪽에는 공인중개사나 법인이 아닌 자가 있죠. 자, 여러분은 왼쪽에 속해요? 오른쪽에 속해요? 여러분, 오른쪽에 속하죠? 그런데 우리 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나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을 할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뒤집으면 얘네들만 등록할 수 있다죠. 동전의 앞면, 동전의 뒷면, 앞면, 뒷면. 같은 얘기예요. 이 얘기나, 이 얘기나, 같은 얘기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소속공인인교사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공인인교사인데, 이 공인인교사에 소속공인인교사가 제외되네요. 자, 그러면 소속공인인교사가 이렇게 없어지죠. 그러면 소속공인인교사가 어디로 와요? 이쪽으로 오죠. 그러면 소속공인인교사는 등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속된 상태에서 등록을 받으면 이종 소속이 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습니다 나중에라도 여러분이 취직을 먼저 하고 취직 그리고 창업을 하겠다 그러면 꼭그 사무소 그만둬야 돼. 사무소에 속한 상태에서 사무소 내버리면 형사처벌을 받아요. 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된다고? 공인인교사와 법인만 등록할 수 있다. 아시겠죠? 음. 자, 그러면 따져보자. 공인인교사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법인도 등록이 가능하죠. 외국인도 공인인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소속 공인인교사는 등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변호사 자격만으로 등록할 수 없어요. 따라서 변호사가 중개업하고 싶어. 변호사 업무도 하고 중개업도 하고 싶어. 그럼 이 사람은 우리 중개사법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요건을 다 갖춰야 돼요. 중개사 자격증 따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등록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냥은 안 됩니다. 다행이죠? 만약에 변호사가 중개업 같이 하게 해버리면 여러분하고 경쟁관계가 되잖아요. 다행이잖아요. 별로 감흥이 없군. 자, <웃음> 여러분 교재에 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35쪽에 보시면 35쪽에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 보면 주의 오른쪽 날개 1인 1등록주의에 따라 등록신청은 개별적으로 해야 되며 공동명의 등록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OX문제 1번 시작 소속 공인회사는 인 종교 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많이 출제됐죠? 여러 번 2번 시작 법인이 아닌 사단은 등록을 할수 있다. 자, 아까 누구누구 가능했어요? 공인교회사와 법인만 가능하니까 지금 뭐라고 돼 있죠? 법인이 아닌 사단 그랬잖아요. 법인이 아닌 사람들의 모임 그거는 등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틀린 문장이에요. 3번에 변호사 등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틀린 겁니다. 넘기시고 36쪽으로 가죠. 3 6조에 가면 등록요건급이 그 밑에 등록기준의 동그라미 등록요건과 등록기준은 같은 말입니다. 다만 다만 가로 채연 다른 법률에 따라 종겹를할수 있는 경우까지 가로닫고 다른 법률에 따라 종겹를할수 있는 경우를 다른 말로 특수법인이라고 그래요 특수법인은 다음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수법인은 요건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따가 다시 얘기할 테니까. 자, 그리고 밑으로 박스 밑으로 내려가면 1번이 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이고 37쪽 2번이 법인의 등록 기준이죠. 1번이 뭐예요? 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이고 2번이 법인의 등록 기준입니다. 자, 칠판 보셔야 이제. 자, 공인중개사의 등록 기준을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받으려면 먼저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누가 실시한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시 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 교육이죠. 신청일 전몇년 이내에 받아야 돼? 1년 이내에 받아야 되고 과거에 중업을 하다가 폐업 신고했다. 폐업 신고했다. 1년 이내면 교육받지 않아도 돼요. 소속 공인인교사로 근무했다. 고용관계 끝났다. 1년 이내면 교육받지 않아도 됩니다. 책을 한번 확인해 보죠. 36쪽의 가로 1번. 실무교육의 동그라미. 동그라미 1번. 등록을 하고자 하는 공인인교사는 밑줄처역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 에시 도지사의 동그라미, 실무교육의 동그라미. 시 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2번. 다만, 밑줄쳐요. 폐업신고 1년 이내. 폐업신고 1년 이내 에 등록을 다시 신청한다면, 또는 소속공인인계사로서 밑줄쳐요. 고용관계 종료신고 1년 이내. 라면, 등록을 신청할 때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가로 2번. 소련에서 한번 읽어봐요. 시장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주목하세요? 여깄네요. 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때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확보해야 됩니다. 어디에 기재된 걸로? <웃음> 자, 어떤 사람이 건축허가를 받았어요.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했죠. 그럼 건물이 이렇게 지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건물을 사용해야 되니까 건물에 대해서 사용 승인을 받겠죠. 즉 중공이 떨어졌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뭐가 만들어질까요? 건축물 대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건물은, 이 건물은 현재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져 있는 건물,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를 이렇게 확보하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뒤집어 볼까요? 처음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건축허가 받지 않고 건축한 건물을 뭐라고 그래? 무허가 건물. 자, 무허가 건물이면 등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니까. 계속해서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면 소유자가 등기를 하겠죠. 물론 등기할 수도 있고 등기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 그러면 등기부에 기재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등기는 요한다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등기 건물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자 다음으로 자 그러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진 건물에 사무소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사용 승인을 받았어요. 사용 승인을 받아 조만간 대장 기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장 기재가 예정되어 있다 그러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조만간 대장 기재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럴 때는요. 대장기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연사유서를 같이 내야 돼요. 지연사유서.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갈게. 건축물 대장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어요. 가설 건축물 대장은 안 됩니다. 따라서 가설 건축물의 사무소를 확보한 경우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거. 여기까지 책을 봐줄게요. 나중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못 읽어 주겠죠? 자 동그라미 1번 밑줄 쳐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사무소를 확보해야 된다. 이러한 건물에는 준공검사 사용성인 등을 받은 건물로서 밑줄 쳐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에 건물을 포함한다. 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에 건물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합니다. 다만 건축물 대장에는 가설건축물 대장은 포함돼 제외돼 가설건축물 대장은 제외되므로 가설건축물의 사무소를 확보하는 경우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면 충분하니까 반드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된 건물일 필요는 없어요. 따라서 미등기 건물은 괜찮습니다. 최근 됐고 여기 보세요. 자 이때 건물은 자신의 소유야 돼요? 소유가 아니어도 돼요? 소유가 아니어도 되죠. 따라서 소유가 됐던 전세가 됐던 임대차가 됐던 사용대차가 됐던 사용권만 있으면 돼. 다시 한번 꼭 소유권이 있어야 돼요. 사용권이 있어도 돼요. 사용권이 있어도 되고 이때 이 사무소는 면적의 제한이 없습니다. 면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한 평짜리도 가능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저는 한 평짜리 사무소도 들어가 본 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면적은 제한이 없으니까 상관없습니다. 근데이 사무소를요 다른 중기업자가 이미 쓰고 있습니다 그 사무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합동사무소 공동사무소가 되기 때문에 다른 개공의 사무실로 신규 등록하는 거 괜찮습니다 오 <웃음> 언제 하, 그렇게 하면 되냐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창업을 해야 되겠는데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속 공인인계사로 한 1년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6개월 1년 이렇게 연습을 하고 싶은데 취직이 안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격증 딴 사람 두명세명이 모여 가지고 공동 출자해서 사무소 차리고 각자가 등록을 내 각자가 그리고 이제 수입이 생기면 수입은 똑같이 나누고 비용도 똑같이 나누고 해서 그냥 세명이 어디 취직하기뭐 하니까 그냥 어. 버는 돈은 없더라도 손해만 나지 말자 해서 연습삼아 이렇게 사무소 차리는 사람도 있어요. 1년간 뭐 이렇게 연습한다 생각하고 그럴 때 이제 공동사무소가 되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건 마지막 시간에 외울 거예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 미성년자가 아니어야 된다, 정과자가 아니어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이에요. 자 등록 신청할 때 서류를 좀 알아볼게요. 자 편안하게 보세요.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신청합니다. 그럼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서를 내겠죠. 뭘 낸다고요? 등록 신청서. 등록 신청서를 낼때자 원래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신청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내야 될것 같은데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왜 제출하지 않느냐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해 버려요. 따라서 서울시장한테 자격증을 받아 경기도 김포시에 사무소를 내고자 김포시장한테 등록을 신청하면 김포시에서 서울시의 자격증 발급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자격증 사본을 낼 필요가 없어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거야? 옛날에는 자격증을 위조해서 등록이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자격증을 위조해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걔네가 확인하니까. 자 다음으로 실무교육 받았다는 서류 있죠. 이때 실무교육은 몇 시간 받게 돼 있죠? 28, 32 월화 수목 받습니다. 받으면 실무교육 수료증을 줘요. 그 실무교육 수료증 제출한다 안 한다 원칙적으로 제출합니다. 따라서 김포시에다가 수료증 사본을 내게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포시에서 직접 교육기관에 교육을 받았다는 걸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은 원칙적으로 제출한다. 제출하지 않는다? 제출하는데 예외적으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는 제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서 같은 거 들어가야 돼요. 사무소 확보했다고.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건축물 대장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자기네가 대장 가지고 있잖아요. 김포시에서 그 건축물에 대한. 자기네가 확인하면 되죠. 그래서 건축물 대장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진을 하나 내야 돼요. 이때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네, 성형 후의 사진입니다. 못 알아보기 때문에. 아무튼 어, 반명한판 사진이 아니고 여권용 사진이니까 사진 사이즈가 약간 큰 거. 사진 제출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는 전과자가 아니다. 파산자가 아니다. 이런 거를 증명하는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네가 다 확인해요. 그러니까 김포시에서 다 확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한번더 확인합니다. 등록신청서에 자격증사본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고 실무교육 서류사본 원칙적으로 들어가지만 전자적 확인, 인터넷 확인이 가능하면 안 넣어도 되고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야 되고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대장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도 되고 여권용 사진은 들어가야 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웃음> 자, 마치고 계속해서 등록 관련 법인입니다. 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편안하게 보세요. 편안하게. 여러분 책에서 못 찾으니까 그냥. 현재 등록이 가능한 법인은요. 상법상의 회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상법상의 회사가 중개업을 목적으로 설립이 됐다는 말이죠. 중개업 목적 회사, 뭐라고 불러? 중개 회사. 무역업이 목적이면 무역회사. 건설업이 목적이면 건설회사. 그런데 중개업이 목적이니까 중개 회사죠. 또 하나가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도 가능합니다. 자 조심해야 되는 게요. 협동조합기본법의 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이 아닙니다. 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이 따로 있어요. 수산업협동조합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법이 아니고 협동조합기본법상의 협동조합이에요. 그러면 이 앞에다가 중개업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중개업협동조합입니다. 농업협동조합, 수산업. 협동조합이 아니고 중개업협동조합 요두 가지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수법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이때 다른 법률은 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수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상법상의 회사는 몇 가지? 다섯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벌써 뭐두달 전에 얘기니까. 다섯 가지 회사가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인데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회사가 뭐죠? 주식회사죠. 다섯 가지 회사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말이에요. 어, 요거한명에서합자회사에는 뭐가 있냐면 사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때 사원은 무한 책임 사원이 있는데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에요. 자본금을 출자한 사람. 얘네는 회사가 빚을 지면 개인 돈으로도 책임을 져야 돼요. 따라서 사원이란 말이 나오면 최고 책임 경영자를 말합니다. 또 이쪽으로 오게 되면, 여러분 임원이란 말 들어봤죠? 주식회사 기준으로는 이사와 감사를 사원 또는 임원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앞으로 사원 임원이란 말이 나오면 직원을 말해요? 경영진을 말해요? 경영진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회사의 종류는 다섯 가지가 다 등록이 되는데, 자본금은 얼마 이상이 되냐면, 5천만 원 이상이 되는데, 어, 지금 바뀔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자본금 제한을 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창업을 좀 쉽게 하자. 그러니까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 아니어도 자본금 2천, 자본금 3천 이걸로도 등록이 되게끔 하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확정된 건 아니니까 일단 자본금, 이거 보증금 아닙니다. 회사 자본금을 말하는 거예요.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 된다. 다시 한번 회사의 종류 다섯 개다 가능하다는 거 자본금은 얼마? 5천만 원 이상이 된다는 거 다음에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 가능합니다. 이거는요. 이,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봐요. 여러분 주식회사를 보게 되면 대주주가 30%, 그 배우자가 20% 이렇게 많이 가질 수도 있고 적게 가질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 여러분도 삼성전자 주식을 한주 사면 주주예요. 회사의 주인입니다. 근데 어때요? 지분이 다 크기가 다르죠. 5% 가진 사람, 10% 가진 사람, 이렇게. 근데 여기는요, 에, 다 동등해요, 동등해. 출자할 때 똑같은, 똑같은 금액을 출자해서 협동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협동으로 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협동조합인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영리법인이에요. 자그 다음에 특수법인으로는 대표적인 게 바로 지역농협,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그리고 산업단지관리기관 얘네들은 특수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 이게 줄여서 뭔가요? 지역농업, 지역농업협동조합인데 농업협동조합은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농업협동조합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협동조합은 중기업협동조합이고 이 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이에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등록할 수 있는 법인이라고 그러면 이쪽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얘네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혹시라도 얘네들이, 얘네들이 등록을 하더라도 등록 기준을 갖출 필요가 없죠. 자, 이쪽은 주된 사업이 종개업 얘네들은 주된 사업이 종개업이 아니고 부업으로 종개업을 해요. 다시. 얘네들은 주된 사업이 뭐라고? 중개업. 이들은 주된 사업이 따로 있고 중개업을 부업으로 하는 거죠. 부수적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수 있는 법인 그러면 특수법인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법인의 등록 기준을 보도록 하죠. 여러분 책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3 7쪽에 가로 1번 상법상의 회사, 회사의 동그라미.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 협동조합의 동그라미. 이때 협동조합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의 밑줄 쳐요.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마지막 밑줄 쳐요.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자그 정도면 됐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동그라미 3번을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도 가능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의 밑줄.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 법인임으로 등록을 할수 없습니다. 가로 2번, 밑으로 내려가 가로 2번, 법정 업무에 동그라미 쳐요. 법정 업무만을 할때만 동그라미 쳐요. 자 여러분, 법정 업무를 그랬습니까? 법정 업무만을 그랬습니까? 법정 업무만을 그랬으니까 법으로 정한 것만 하란 얘기죠. 주목하세요. 여깄네, 여기 있네, 여기. 법정 업무만 영향을 목소로 설립될 것. 들어가기 전에 문제 하나 내고 가겠습니다. 문제. 법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면 상법상 회사 또는 그랬잖아요. 상법상의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문제 나갑니다. 법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면 법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면 반드시 상법상의 회사이어야 한다. 회사여야 돼요. 협동조합도 돼요. 협동조합도 되죠. 또 회사라면 꼭 주식회사여야 돼요. 아니어도 돼요? 주식회사가 아닌 한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 다섯 개 회사가 다 가능합니다. 법정업무만 그랬으니까 법정업무가 아닌 건 된다 안된다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법정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법정업무는 1 플러스 6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기업과 여섯 가지 겸업을 할수 있어요. 여러분 책에서 확인해 보죠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은 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법인인 개업 중개사는 필수적으로 중개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이 되어야 됩니다. 잠깐, 잠깐 여기 보세요. 앞으로 있잖아요. 얘네 둘은 중개법인, 중개목적법인, 중개목적법인, 중개법인 여기는 특수법인. 여기는 종교법인 여기는 특수법인 이렇게 구분하세요 자 아까 읽었던 가로 2번입니다 가로 2번 둘째 줄 필수적의 밑줄 종교업의 동그라미 필수적으로 종교 목적으로 설립이 되어야 되며 종교 업 이외에 다음에 6가지 업무 가로 채워 다음에 6가지 업무만을 영향할 목적으로 설립이 되어야 됩니다 1번 끝에 이건 다음 주에배워요또 밑줄 채요 부동산관리대행 2번. 매인 끝에 상담의 밑줄 컨설팅이죠. 넘기세요. 38페이지 3번. 개업공인의사를 대상으로 한 밑줄 채요중기업의 경영기법과 경영정보 제공 4번에 분양대행의 밑줄 5번 끝에 용역의 알선의 밑줄 6번 경매의 밑줄 그줄 끝에 공매의 밑줄 6번 둘째 줄에 권리분석의 밑줄, 알선의 밑줄, 대리의 밑줄 이거를 경매, 공매, 알선, 대리 해서 총 6가지가 가능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법인으로 등록을 받으려면 법으로 정한 업무만 해야 되는데 법으로 정한 업무가 총몇 가지? 7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중격 나머지 몇 가지? 6가지 더 이상 다른 건 된다 안 된다? 다른 건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종교업은 들어가도 됩니다. 종교업은 꼭 들어가야죠. 그리고 여섯 가지 검업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야죠. 그렇다면 종교업은 필수예요? 선택이에요? 필수. 겸업은 필수예요? 선택이에요? 선택 사항입니다.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죠. 그러나 다른 사업은 들어가면 돼야 하는데 안 된다 지금 그 얘기예요. 자 연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종교업만 하려고 회사를 설립했어요. 등록이 됩니까? 되겠죠. 종교업과 분양대행, 종교업과 분양대행 됩니까? 되겠죠. 근데 종교업과 건설업 안되죠. 종교업과 무역업 안되죠. 종교업과 유통업 그런 거 안되겠죠. 종교업은 꼭 들어가고 여섯 가지만 가능하다는 거. 자 여러분 교재 가로 3번입니다. 가로 3번 대표자의 동그라미 공인인교사의 밑줄 대표자는 꼭 공인인교사여야 됩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제외의 밑줄 대표자를 포함해요 제외해요? 제외한 임원이나 사원의 밑줄 제외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인교사여야 됩니다. 자 책은 됐고 주목하세요. 대표자는 공인인교사여야 됩니다.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공인인교사가 아니면 대표가 될수 없습니다. 공인회사를 포함하고 제외하고 제외하고 임원이나 사원을 뭐라고? 경영진. 경영진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위사해야 됩니다. 자 여기 갑이라는 법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회사가 설립이 된 거죠. 여기에 이제 대표자가 A입니다. 대표자. 그러니까 주식회사라면 이사가 3명이에요. 이사가 3명인데 그중에 대표가 대표이사죠. 대표이사 밑에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렇게 있겠죠. 여 대표이사. 만약에 그게 한 명의 사다, 사원이 세 명이다. 그러면 세 명의 사원 중에 대표자를 대표사원, 이렇게 부릅니다. 대표 밑에 B이사, C이사, D감사가 있어요. 이들이 전부 다 법인의 임원이나 사원인데, 대표자는 반드시 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돼요? 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표자를 포함하고 제외하고, 제외하고, 나머지 몇 분의 몇? 3분의 1. 그러면 나머지 사람이 지금 몇 명인가? 세 명. 그세명 중에 몇명 이상이 한명 이상이 공인중개사이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중개사 자격이 있고 이 사람은 중개사 자격이 없어도 돼요? 네 없어도 됩니다 물론 다 있으면 좋지만 여기까지만 있어도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다음으로 4번 여러분 책으로 읽어봐요 4번 시작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천원이 교육을 받았을 것 천원의 동그라미 자 여기 보세요 전원이 실무교육이에요. 3분의 1 이상의 교육이에요. 전원이 교육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무소를 확보하는 건 아까하고 똑같죠? 그리고 전원이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니까 한 명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등록이 안 됩니다. <웃음> 서류를 한번 확인해 보죠. 주목하시고요. 법인의 대표자가 등록을 신청한단 말이죠. 그러면 등록신청서를 낼 거고 등록신청서에 이 부분을 증명하는 거 우리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이고 자본금은 1억 원이며 설립 목적의 종기업에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을 옛날 아날로그 시대에서는요, 상업등기소에 가서 법인 등기부 동본을 떼다가 제출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법인 등기부 동본, 즉, 법인 등기상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자정보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김포시에서 담당 공무원이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상업등기소로 들어가서 법인 등기부를 모니터로 확인합니다. 직접. 그러니까 서류를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대표자와 임원 중에 자격증 있는 사람의 자격증 사본 제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것도 일일이 다 확인합니다. 시 도지사에게. 자 그리고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은 원칙적으로 제출한다, 제출하지 않는다? 제출합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제출하지 않을 수 있겠죠.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제출합니까? 예, 제출하죠. 다만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 등본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기네가 확인하죠. 대표자의 여권용 사진이 들어가야 되겠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겠죠. 자, 이게 제출 서류 관련 사항입니다. 자, 마치고요. 이어서 등록신청 단계로 가죠. 여러분 교재 39쪽에 3번의 등록신청, 등록관청과 등록신청 서류 등이 있는데 주목하시고요. 참고로 여기 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러한 등록기준은 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법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 법인의 업무 범위입니다 이거 다음 주에 배워요 근데 제가 먼저 한번 보여줄게요 무슨 법인이에요 중개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죠 중개법인 기본적 사업이 뭐야 중개업 몇 가지 겸업 여섯 가지 겸업 여섯 가지 겸업은 관리 대행 상담 컨설팅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분양대 용역의 알선, 경매, 공매, 알선대리 이 여섯 가지만 가능합니다. 벗어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건설업 할수 없다. 토목사업 할수 없다. 자, 이제 등록 신청을 하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사무소 내야 되겠다. 그래서 사무소 하나 준비하고 김포시에 가서 자 등록을 신청할 텐데 등록관청의 문제죠. 사우동장을 찾아가는지 김포시장을 찾아가는지 경기도지사를 찾아가는지 그 문제예요. 누굴 찾아가야 돼? 시장군수구청장을 찾아가야 됩니다. 사무소 기준이요? 주소지 기준이요? 사무소 기준입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이곳 김포시 사우동에 사무소를 두겠다 그러면 누굴 찾아가야 돼? 김포시장. 반대로 이곳 사우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부평구에 사무소를 낸다 그러면 부평구청장을 찾아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라고 그러면 구가 없어야 돼요. 구가 없는 시, 구가 없는 시 뭐가 있어요? 파주시, 김포시, 군, 김포시, 군포시, 시흥시, 부천시 이런 데가 구가 없어요. 그러면 구가 있는 시, 어디죠? 서울시, 서울시, 인천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이런 데는 구가 있죠. 구가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한테 가야 돼요. 따라서 서울시장, 인천광역시장, 고양시장 안양시장, 성남시장은 등록관청이 아닙니다. 구로 가야 돼요. 구로. 제말 이해했어요? 구가 있으면 무조건 구를 찾아가고 구가 없을 때만 시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양평군 그러면 양평군소를 찾아가면 되죠 등록을 신청할 때는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얼마인지 모르죠 자, 조례는 전국적이에요? 그 지역적이에요? 그 지역적이죠 연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가 서울시예요 서울특별시는 구가 있죠 서울시 강남구가 있습니다 강남구는 자치단체죠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사무소를 냅니다 그러면 등록신청 누구에게 해야 돼요? 강남구청장이 해야 되는 거죠. 이때 수수료 내야 됩니다. 이때 수수료는 얼마일까? 이게 어디에 정해져 있냐? 강남구 조례로 정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강남구 조례가 15,000원, 2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2만원 내고 가면 되고, 되는 거예요. 자 여기가 경기도예요. 경기도 성남시예요. 김포시는 구가 없으니까 제가 성남시로 할게요. 성남시 분당구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의리사무소를 차립니다. 등록신청 누구에게 해야 돼요? 분당구 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됩니다. 이때 수수료가 얼마인지 수수료 내는데 그게 얼마인지 뭘로 정해져 있죠? 성남시 조례로 정해져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서울시와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고 강남구와 성남시는 자치단체지만 분당구는 자치단체 아니에요? 자치 단체가 아니죠. 따라서 분당구에는 조례가 없습니다. 분당구청장은 선거로 뽑지 않죠. <웃음> 알아요? 어디 외국 외국 외국에서 살다 가잘 몰라? 다시 한번 성남시가 옛날에는 사이즈가 작았어요. 성남시장을 선거로 뽑는데 성남시의 인구가 계속 늘어가는 거예요. 그럼 100만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의 행정업무를 성남시에서 담당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여러 개의 동이 생기고 그 동의 업무를 성남시가 관장하기 어려우니까 편의상 세개의 구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이렇게 나눈 거죠. 그러니까 분당구청장은 성남시장이 임명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자치단체지 여기가 자치단체가 아니에요 그 다음 부천시가 있어요 부천시는 구가 원래 세 개가 있었어요 구가 어떻게 될까요? 원미구, 소사구 그리고 어 무슨 구가 하나 더 있었는데 부천에 구가 하나 더 있었잖아 어, 오정구 그렇습니다 소사구 원미구, 오정군과 이렇게 해서 구가 세인데 부천시장으로 출마한 사람이 구를 없애겠다고 공약을 냈어요. 그래서 부천시장은 구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바로 동에서 부천시로 가요. 그러니까 있던 걸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건 부천시장 마음이에요. 그리고 선거 때 공약 내세우고 구 없애버렸어요. 왜냐? 어,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동사무소 거쳐 구를 거쳐 실을 거쳐 옥상 옥이네 그러면 이게 없으면 건물도 필요 없고 공무원도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적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건물은 도서관으로 쓰고 그건 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에요 자치 단체에서 다음 복습 한번 할까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사무소를 내 부평동에다가 그럼 누굴 찾아가? 부평구청장 수수료가 있다 없다? 있다. 얼마 낼지 그게 어디에 정해져 있어? 무슨 조례? 어디 조례? 조래? 인천광역시 조례요 부평구 조례요 부평구 조례죠. 부평구는 자치단체예요. 다시 한번 고양시 있잖아요. 고양시도 인구가 늘어가지고 원래 두 개의 구였거든. 덕양구, 일산구. 근데 일산구의 인구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일산동구 일산속으로 그냥 쪼갠 거예요 고향시장이 자치단체의 사항이에요 그러면 일산구 마두동 있잖아요 일산동구 마두동에다가 사무소를 차려 그러면 누굴 찾아가야 돼? 일산동구청장 수수료는 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향시 조례가 정하는 바 따라 돈을 내야 된다고 일산동구는 자치단체가 아니니까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대답을 계속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집에 4시에 가겠다 그 얘기지 <웃음> 그 다음에 종별변경이 나와 여기 봐요 종별이 뭐죠? 종류의 종류 종겹자의 종류 종류를 바꾸는 거죠 자 여러분 신규 등록할 수 있는 게몇 가지였어요? 신규 등록할 수 있는 자몇 가지? 두 가지 뭐뭐? 공인인교사와 법인 아까 배웠잖아요 그러면 법인으로 등록을 받았어요 법인으로 등록을 받으면 그걸 뭐라고 래요 법인인 개공 공인중개사로 등록을 받으면 뭐라고 부르죠?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라고 하잖아요 신규등록은 두 가지 그런데 기존 개공은 몇 가지? 기존 개공은 세 가지 하나가 더 있잖아요 누구죠? 복덕방 사장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 거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 거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 걸 종류변경 종별 변경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바꿀 수는 없죠. 여기서 이렇게 바꿀 수는 없어요. 왜? 신규가 없잖아요, 여기는. 근데 이 복덕방 사장님이 중개사무소 운영하다가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걸 서러워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사무소를 운영하고 밤에 학원에 나와 중개사 자격증을 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게 종별변경입니다 또 나는 공인중개사로 등록을 받았어 이걸로 사업하고 있어 그런데 나는 법인의 대표가 돼가지고 좀 폼나게 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럼 회사를 설립해요 회사를 설립해서 법인의 대표가 돼가지고 일을 하면 이렇게 바꾸는 거 이게 종별변경인 거예요 이해 되나요 자 이렇게 종류를 바꾼다 이렇게 종류를 바꾼다 이렇게 종류를 바꾼다 이런 것들은 뭘로 해야 되냐면 등록 신청서를 다시 내야 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등록 신청서를 다시 내야 되는지 잘 보세요. 이렇게 등록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데 이때 이 등록증은 반납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 등록증을 반납 안 하고 이걸로 등록을 받으면 등록이 두번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중 등록이 되잖아요. 그래서 종별 변경을 할 때는 등록 신청서를 내는데 종전의 등록증은 꼭 반납해야 된다는 거 책을 한번 봐줄게요 40페이지 보시면 가로 3번이 있습니다 종별변경 등록신청서 제출 방식입니다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되며 이 경우에 종전에 제출한 서류 중에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당연히 제출할 필요가 없고요 밑줄 쳐요 종전의 등록증은 이를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 안하면 이중 등록이 될 수가 있겠죠 주목하시고 주목하시고 자첫 시간의 마지막입니다 여기 좀 보도록 하죠 여러분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휴업은 자기가 뭘 잘못한 거예요 그냥 쉬고 싶으면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법을 위반한 거다 위반한 게 아니다 그런데 업무정지를 받았습니다 업무정지를 받았다는 건 법을 위반해서 제재를 받은 거죠 학생으로 치면 정학 맞은 거예요 그리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은 영업정지 맞은 거죠 자 그렇다면 휴업 기간 중에 폐업할 수, 휴업 신고하고 4개월을 쉬어, 5개월을 쉬어 그 기간 중에 때려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내가 하기 싫다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휴업하려고 했던 기간이 1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5개월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2월 말일 날 폐업 신고하고 그러면 석달 남았잖아, 나머지. 3, 4, 5. 원래 그 어, 휴업하기로 했던 기간 중에 재등록할 수 있을까요? 할수 있죠.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5개월을 쉬려고 했는데 중간에 때려칠 수도 있고 때려치고 바로 다시 등록을 해도 전혀 문제없다 이 말입니다. 왜? 잘못한 게 없잖아요. 자, 업무 정지를 받았습니다. 작년 말에 야너 영업정지 5개월, 1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이렇게 해서 5개월 업무 정지 받았습니다. 업무 정지 받은 사람 폐업할 수 있을까요? 너가 때려친다는데 누가 말립니까? 나돈 나가니까 싫어. 하고 때려치는 거야. 되지. 그런데 나머지 기간 있잖아요. 2월 말일 날, 2월 말일 날로 폐업 신고했다면 3, 4, 5, 석 달간 재등록할 수 없겠죠. 만약에 이게 돼버리면 업무 정지 받으면 바로 폐업하고 재등록해버리죠. 12월 말에 업무 정지 받았다. 그러면 1월 초에 폐업하고 다시 1월 중순에 재등록해버리지. 그러니까 업무 정지 때리면 뭐하냐고 업무 정지 때리면 폐업하고 재등록 업무 정지 때리면 폐업하고 재등록 해버리는데 그러니까 나머지 기간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결격기간입니다. 결격기간 아셨죠? 어렵지 않죠? 한번더 연습하겠습니다. 한번더자 출발 휴업기간 중에 폐업할 수 있다. 다시 휴업기간 중에 폐업할 수 있다 바로 재등록할 수 즉시 가능하죠 업무정지기간 중에 폐업할 수 있다 바로 재등록할 수는 없다 여길 조심해야죠 자 그러면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